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파세프 전편에 이어서 또 수성전 답없다 아 공성전이었나 어쨌든 다없는 이거 수성전이었다 어쨌든 뭘 얘기하자면 지난번에도 이어서 워해머 컨텐츠 그 단점들을 얘기해볼건데 워해머 하면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빌어먹을 RTS밖에 생각을 안한다는거 진짜 싫어 왜워해머 하면은 RTS밖에 생각을 안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지금은 참고로 왜 드르륵 소리 나는거는 정말 더워서 제가 선풍기를 튼거 있는 거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워요, 진짜. 바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창문 다 열었는데도 땀이 나니까.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그렇게 쓰고 싶지도 않은 스타일이에요, 본래는. 제가 방, 방모, 방모 비둘기님을 동경해요. 마이크라서도 그렇게 화질 좋고 게임 플레이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 존경받아서 말를안 쓰는 거 보는데 보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제 게임 채널은 말이죠. 여러 게임 여러 게임 전문 채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네 알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려하는거 블러드러시 멜리아 전기 네 그것들만 봅니다 여러분은 졸라 싸가지들이 없고 졸라 그것만 보니까 님들을 님들을 구워 살만 먹을 먹든지 욕을 어떻게 내뱉을지 항상 고민중이에요 그것만 보고 그것만 집중해서 보니까 님들이 정말 제 입장에서는 전 유튜브 그것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제가 물론 워 해머만 한다는 게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영그한 영상만 보면 제가 먹고 뭐 살아요. 아저 녀석 스톰볼 더 들었어. 엄청 아파. 벌써 시가 목했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은 물론 워해머가 재미없어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RTS라면 님들은 더안올걸요 제가 예상는데 누가 이 RTS를 봐? 아. 우리나라 사람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느 나라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이 ITS 좋아하는 거 봤어? 내 생각엔 전혀 아닐걸? 스타 빼고 스타는 뭐 바꾸는 거라도 있어서 그렇지 설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3 8 p 님거창조 38... 38P님 있나? 근데 뭐그 분? 그분 그런 것도 있고 아, 벌써 어, 레코드 이래서 싫어 오캠을 실리하면 이터널 크로세이드 이게 녹화가 안 잡히니까 왜 달리 조지냐 저 녀석 허어. 이놈들 디펜스 제대로 안 하는 걸보였어 사이팅 60프라임으로 할게요 이제 됐다 정통으로 맞았어 B가 뺏겼다 잘하는 짓들이다 지킬 수밖에 아니면 일찍 끝나겠다 이거 제가 뭐해 뭐만 하는 건 진짜 잘못했어요 아이고 기습이다 이건 제가 사죄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만 불려 하니까 싸가지 없는 건방 죄송하다고 말안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비공개한 것도 그고고요 저는 그 정보사 유튜브 정보에서도 그렇게 알려줬지만은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게임이에요 SF라든지 폴아웃이라든지 일단 재미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제가 다.. 제 주점으로 해서 제가 방송하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유튜브 채널은 내가 짱이지 님들이, 짱, 님들이 짱이 아니잖아요 제가 남한테 명령받는걸 제일 주워라 싫어하는데 부탁도 너무 많이 들어주는거 싫어해요 제가 지금 진짜 왜냐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 생겨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 그전에 목마르라 목 아픈데 아 쉬울탐 아벌스에리 뒤에 지금 살릴 때냐 조져야지 내가 피곤하네, 소설은 내가. 지나가는 애들이 다 여기로 차들어가네 아하, 마력이 너무 줄어. 너글 너굴 소설가 이게 단점이라고. 아빠마리또뜨어 근데 밸런스 제일 맞춰주는 게너블 소설이에요 나머지 소설은 그냥 죽음이야 죽음 그런 소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고 아다 떨어졌어 마리 야, 야, 야, 야, 잠깐만, 이 자식아. 회복 정도 해줘야지. 어디 보자. 밀린 거 계속 말하다 보면은 엄청 밀렸는데. 일단 유튜브 쪽은 제가 영상을 찾아온 게 이제 그, 그거 그한것만한 한 시리즈만 보고 한 시리즈만 댓글 다는 게 싸가지 없어서 그냥 비공개 처리한 거고요. 반성할 기미도 없어. 님들, 그래서 내가 차단한 거야. 버릇 고치면은 다시 버릇을 아, 보시면은 다시 공개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님들이 현재도 지금 영상, 녹방 아 녹화 영상 녹방이라든지 녹화 영상 보면은 시청자가 없고 조회수가 없고 아 바뀔 게 없네 싫은 말끝나겠다 방송에서 말할 수가 없죠 니들 방송 안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니들 너무 방송을 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 이렇게 대... 밸런스가 고걸 맞춰서, 일본 사람들은 통해서, 그냥, 일본 사람들은 통에서 역시 우리나라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인 여러분도 게임을 안 보니까, 지금 물론 워 해머에다가 집중한, 저도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님들이 4시까지는 보지는 않잖아요. 누구냐, 진짜. 와라. 자식들, 어디서. 니네들이 반성할 기미가 없어, 조회수를 보면. 그렇다고 댓글을 달아, 그렇다고 선플을 달아, 뭐악플을 달면 그반 대가를 치르, 치르게 해줄 뿐이구나 그리고 풀어 이야기는 풀어 이야기 그 막장이라고 맨날 말해서 뭐랄까나 영상 결국 제가 내렸습니다 내 <웃음> 네, 님들 소원대로 내렸어요. 근데 님들을 님들을 인데 그렇다고 죄송하다고는 죄송하다고는 10%정도 10분의 1정도 말할게 아니 10분의 2 왜냐고요? 내가 앵크랩을 빠돌이야 과학보다는 아하 아군인줄 알았는데 적군이었구나 내가 앵크랩을 빠돌이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인문보다는 과학이 좋아 그래서 나 브라더 후드도 싫어 그리고 제가 포부터 시작해서 브라더 후드가 그렇게 조, 좋다고 좋생각하진 않아요 걔네들 싹스 없잖아 무슨 죄 없는 애들 다 죽여 그리고 지들 기술이건 지들만 가더려나 싹스 고서 내가 그래서 걔네들 싫어하는 걔네들 싫어서 맨날 죽이는 거야 머리 걔인류제쿡도 그런 짓은 안해 뭐 정신나간 놈들이 수천명이란게 단점이지 야 누굴 쏘는거냐 아, 아 그럼 계속 말하겠다 하겠지만 그래 뭐냐 폴아웃은 그것때문에 영상 내렸고 아 내리기 전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악플을 겁나 쓰게 되는데 신고 다음에 신고 다음에 저도 봐아 저기 있구나 신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답글을 자, 답글을 올렸어요 근데 님은 그분못볼 거야 댓글 쓰자마자 영상을 내렸거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여기서는 제가 제일인이다 좀 유튜버를 개로 보지 마세요 제발 진짜 이건 내가 솔직히 말하고 싶은거야 우리같은 유튜버들이 님들 노예는 아니거든요? 님들이, 님들이 소중하다는건 저도 깨닫고 저도 알아요 근데 님들이 요구하는거는 제게 이득이 있어야죠 근데 이득이 없어 부탁해도 조회수 부탁해도 부, 부탁해도 분석포 보면 다 나와요 구독 안한 사람들이 이걸 본다는거 그리고 구독 안한 주제 구독한 사람은 반박 안했지 근데 구독 안했잖아 그놈은 뭐야 잡종이야 나한테 네가왕 지가 지가 왕인줄 알아 구독 안는 주제 구독했으면 당연히 정정이 얘를 맞이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야 여기서는 다 싹수가 없어 구독 안한 주제 원하는 것만 말하고 물론 또이 영상 안 보겠지 또 님들은 보는 사람이 있어도 서서? 그리고 시청시간 제가 다 아는데 겨우 몇 초밖에 안 돼요 몇십초 레이식을 올려놔도 레이식 조회수는 꽝이고 주택님이라는 지인분도 사실 제 영상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그분 싫어합니다 얘가 더 쎄다 슛타는 솔직히 말해요 알파 윈드 콤비즈는 본래 기획대로는 알파 주탱 콤비즈로 알 뻔했어요 근데 취소했어요 왜냐고요? 그분 보기가 더럽게 힘들거든 예전에 제가 레이식 랭킹이라든지 아드페더 했을 때 사건이었어요 당시 컵패드 조회수가 개꽝이에요 지금도 천을 천이라든지 만을 넘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지 서서히 죽어라 만을 제 유튜브 만을 밀리아 빼면 만을 넘긴 거본 적이 없어 아 다구리 역시 아파 그럼 뭘 계속 말하려 그랬냐 솔직히 님들 말하면 아이고 다 들리네 맨날 땀말을 말해, 땀말로 해서 미안한데 그만큼 제가 보는 사람 님들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게임에 집중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구독 안한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주텐, 알파 주텐 컴피드로에서웰캔슬해주면그 사람이 제 팬이거든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자꾸 제 방송에 며칠간 예전에는 항상 매번 와쳐서 답글도 채팅 방송 채팅 댓글도 달아주고 유튜브 녹화 녹화라든지 직접 만든 패러디 영상에 댓글 직접 달아주고 그랬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었죠. 예전에는 예전에만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컵패드 때도 점점 모습이 보이지 않는거예요 생방송을 했었을때도 모습이 보이지않았었고 뭐. 그러다가 진짜 그때는 시청자 4명이 들어왔었는데 답글을 아무도 달아주지 않을까 물론 그때도 마이크 안썼어요 제가 반응이 없었어 다들 컵패드 보는데 바, 보는, 보는 주제? 컵패드 보는 주제? 답을 안해줬어 당연히 빡치지. 희청자라면 당연히 유튜브, 한, 유튜브 방송하신 분들에게 녹, 녹으로 알려주기 위해 후원이라든지 채팅, 안니면 같이 걸는 채팅은 저 정도 쳐줘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주택, 주택님도 그때 당시 안 왔어요. 당시 트위치까지 해서 켜왕왕급으로 현황, 했었거든요. 커피들. 근데. 아하... 파워했지 그냥 답을 안해준거야 화가 났지 이 사람 나 구독자이고 팬이고 맨날 시청 해줄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던거야 자기도 시청 방송 방송하면 내가 항상 와줬거든 놀라 근데 은혜를 고딩이라서 돈 후원 못해준거죄송하다 그건 이해해 근데 제멋대로 나가니까 예전에 끝까지 있어 줬잖아. 아이고 지겠다 이거 하나. 진짜 그때 제가 아는 지 같은 게임 같은 장르 게임 친분 바람님과 만났는데 바람님은 댓글. 바람이뮤즘잘못빼서댓글에 어떻게 되냐고 너무 길어서 얘기를 했는데 괜찮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답글 따뜻하게 해주신 거예요 당연히 은희이지 그렇게 답글 당당히 써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영상 잘라야겠다 다음에 말할게요 졌어 방송에서 하고 싶은데 방송은 님들이 하도 안오니까 녹방도 보지 않잖아 님들 싹수가 없어 내가 님들 졸라 구독자면서 방송 안 보거나 조회수 안 찍어주시면 욕하는 이유가 님들을 안 봐요 다른 1000명 구독 찍은 유튜버도 봐봐. 조회수가 장난 아니야 근데 나는 뭐야 이게 어쨌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다음,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빠이빠이